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,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테데요 바로 초보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마술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, 이 마술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어, 일단 어떻게 하는지부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술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, 여러분들이 카드의 세팅이라는 걸좀 해야 됩니다 세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카드를 미리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. 이렇게 빨간색과 검은색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분리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어, 이걸 이제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검은색이 위로 가게 올려도 되고, 빨간색이 위로 가게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. 아무렇게나 그냥 올리세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. 준비해주시면 를 이게 끝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섞거나 이러면 안 되죠. 이러면은 이 세팅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섞으시면 안 됩니다. 자 어쨌든 관객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,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된 카드를 들고 연출을 해야 되는데 이 연출에서는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이 어떤 법칙만 알고 있으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어, 위에는 빨간색이다, 어, 밑에는 검색이다, 뭐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냥 어, 위쪽에서 뽑고 아래쪽에 넣는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. 아니면 아래쪽에서 뽑았으면 위쪽에다 넣는다 라는 걸기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딱 절반을 기준으로 얘랑 얘랑 색이 다르잖아요. 자 만약에 어 여기 있는 카드를 뽑았을 때 여기를 넣는다면 분명 다른 색깔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눈에 띕니다.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관객이 이제 위에 카드를 뽑게 하느냐 아래 카드를 뽑게 하느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드를 펼쳤어요 그럼 위에 있는 카드를 펼쳤죠? 그러면 여기 있는 카드를 가져간다면 무조건 얘랑 요 밑에 있는 카드들이랑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밑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밑에 있는 쪽에 카드를 뽑았다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쪽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 티가 나죠 근데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세팅이 된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고민하는 척 하면서 카드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관객님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카드 마술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카드를 뭐 여기서 뽑으셔도 좋고요. 여기서 뽑으셔도 좋습니다. 뭐 어느 쪽에서 뽑으시겠습니까? 하면은 뭐 관객이 뭐 아무 데나 얘기할 거예요. 뭐 아래쪽, 뭐 위쪽 하는데 위쪽을 했다. 이러면 위쪽에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. 위쪽에서 이렇게 하나 뽑아가요. 뽑았죠. 어, 저는 이거 안 보겠습니다. 어차피 이게 나중엔 다 보이니까요. 어, 여러분들 시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관객이 이렇게 봤어요. 그 다음에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그 카드를 중간 어딘가에 이렇게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넣었죠. 그리고 이제 저만 보이게 마술하시는 분만 보이게 이렇게 카드 봅니다. 그러면 단한 장의 카드만 다른 색깔이 깨 있게 되는 거죠. 보이시죠? 그러므로 이게 관객님의 카드가 되는 거고요. 어, 만약에 관객님이 카드를 이제 확인해도 되겠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, 여러분들이 고심하는 척을 하세요. 아 뭘까 뭘까 뭘까 하다가 어이거다 하면서 내려 놓고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. 이렇게 섞고 뭐 이런 식으로 8호까지 해주시면 은 완벽하게 마술이 진행 되는 거죠. 그러면 얘는 완벽하게 섞여있고 관객 카드가 되는 겁니다. 어,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,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 때더 재밌는 트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